거그로 아니고 진짜 6시간 만에 2kg 빠졌어요. 운동러드는 당연히 알 수도 있는 정보인데 저는 이번에 처음 신세계를 경험했거든요. 저같은 꿀벌님들도 있을 것 같아 해자블링이 살짝 풀어보는 6시간 다이어트 브이로그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네, 프로... 촬영 있는 날인데요. 지난번 야외 촬영 때는 제가 단수, 그 그러니까 수분 조절을 안 하고 찍었어요. 두 번째 시네바디 프로필을 지었을 때는 수분도 쫙 빼고 단수를 12시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수를 24시간 하고 땀까지 빼면 몸에 세부계를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제가 내일 12시 촬영이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한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45분 동안 인터벌 했고, 아직 11시 20분이니까 마셔도 돼요. 지금은 2시입니다. 운동하러 왔고요. 물을 일단 안 먹고 있습니다. 와, 패티 받고 왔는데 땀 엄청 흘렸어요. 저는 이제 태닝하러 갈 건데 아직까지타 다행히 또 그렇게 목이 안 마릅니다. 오, 진짜. 한번 단순 12시간 해봤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버티만 하니까 또 버티기 힘드시지만 들 카메라 껴볼게요 저는 오늘도 태닝하러 왔습니다. 조금 더 태우고 좀더 어둡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태닝 크림을 입어 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시4 5분입니다 산이 아, 끝났는데 이제 슬슬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도 잘 버텨볼게요. 지금은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Day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고 너무 무리 먹고 싶은데 참고 밥 먹고 마지막 운동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를 못 켰어요 <웃음> 아침 이렇게 오븐마랑 계란, 그리고 체리가 있에데수분이 네, 많이 없어 보여가지고 두세 개 정도만 주워 먹을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막 닭가슴살이나 단호박 완전 뻑뻑한 것만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도 안 들어가길래 오늘은 계란후라이 이것도 뻑뻑하긴 하네요 일부러 반숙으로 했어요 오. 음 맛있긴 한데 뻑뻑한? 이거 그냥 맹을 먹는 것보다 안은것 같아요. 음, 어, 맛있어 음, 맛있어. 너무 어, 맛있다. 근데 이게. 씹으니까 수분이 있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웃음> 힘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서 간단하게 유산소 타고 복근 운동 조금만 하고 메이크업 받으러 가볼게요. <목소리도> 아, 쌩 입이 탔어요. 물을 안마셔서 헤어까지 완료했습니다. <웃음> 너무 맘에 들어요. 두 번째, 착장. 2번이요. 1번이랑 2번이요. 2번. 안녕하세요. 정말, 아 이거 그 <웃음> 비포에프터 해야겠다. 많이 바뀌셨어요? 잠깐. 아 제가 20kg가 네. 이로 왔어요. <웃음> 바디플로프 많이 찍으죠아 진짜 많이 찍으시죠. 많이 찍으시죠. 시즌이잖아요 또. 여기는 하루에 이하금 분 정도 받아요. 음... 8타입 받으시고. <웃음> 어?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웃음> 그 문제요 사실. <웃음> 벨로스 버튼이 아, 이제 잠깐, 잠깐, 잠깐. 업그레이드 돼서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뭐하는 <목소리> 구독해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6시간 수분 조절 다이어트 후기 여름이었음에도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바프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더정도는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우나에서 땀 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10분씩 총 4번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일반인은 굳이 수분 조절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저도 안 하려다가 바디 프로필 세번 찍을 기회가 있어서 수분 조절 안 했을 때 단수 12시간 단수 24시간 했을 때 이렇게 세개를 허니블링이 직접 꿀벌님들 대신 도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대신 정보 알려드릴 준비됐으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주엔 이세개 차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